와 여러분 조리 왔습니다 와양 진짜 많죠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담백한 찜닭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서귀삼촌의 간장찜닭입니다 서귀삼촌의 간장찜닭은요 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생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서귀삼촌의 간장찜닭은 당일 손질하여 납품 받은 닭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냥 닭도 아니에요 바로 하른 닭이고요 11호 닭을 사용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날 손질한 신선한 야채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당일 배송 원칙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그 간장찜닭은요 어 내가 찜닭은 솔직히 말해서 사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사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면은 여러분께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요리 못하시는 분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 간식을 고민하시는 분그 다음에 손님 맞을 때 어? 어, 정말 멋진 요리를 내보이고 내, 내, 내 보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캠핑가서도 손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요 비법 소스 간장찜닭에 찜닭은 소스가 맛있어야죠. 닭도 신선한 건 물론이지만 소스가 맛있어야죠. 소스 그리고 할인닭 할인닭, 손질된 닭이에요 요거는 그냥 물에 한번 사용, 씻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감자랑 야채들 거기다가 당면까지 그리고 좀 약간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고춧가루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얼른 조리해서 한번 갖고 올게요 자잔 <웃음> 어양 진짜 많죠? 엄청 묵직해요 찜닭에는 감자가 많이 들어야지 맛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감자가 있길래 감자도 넣었고요 소세지도 넣었고 각종 야채랑 쫄면도 좀더 넣었습니다 아 어. 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국물 한입 먹어보니까 짜지 않더라고요 되게 담백하면서도 간이 딱 돼있어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부터 이게 구 제가 진짜 아까도 먹어봤는데 짜지 않더라고요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조금 더 얼큰하게 먹으려고 고추도 두개 썰어넣었어요 썰어넣어서 어, 우선은 찜닭부터 먹어야 되지만 이런건 또 감자가 맛있잖아 감자 감자 음 감자 이은 요닭 할인 닭을 사용하시고 시브로 닭을 사용하셨대요 요거를 양념에 좀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손을로 먹어야 될것 같아 요거를 양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음, 음, 쫄깃쫄깃하고 간이 음, 음, 감자, 감자. 음, 쫄깃 음, 고 음, 음, 싹 음, 음, 어 음, 음, 음, 어 미쳤어 여 음, 다 김치 여기에다가 국물좀떠서 이렇게 촉촉히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음. 고기도 음. 저 소세지 넣었어요 진짜 미쳤다 이렇게 감싸서 음. 진짜 너무 맛있어 음. 퍽살인데요 살인데 원래 퍽퍽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양념이 맛있으니까. 음. 음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와 미쳤어 미쳤어. 맛과 양다 잡았어 진짜 자 여기다 이게 나요 감자 두고서 또감 드는 것봐 욕심쟁이네 나 그럼 소시지도 넣어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굉장히 맛있게 으음 허 음와음음 재미 <웃음> <웃음> <웃음> 예, 여러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찐땅은 사먹은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밥반찬은 으 좋고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캠핑이나 야외에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집에서 아이들 간식이나 이런 걸로 먹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물이 짜지가 않고 되게 담백한 보타도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면 많이 넣으세요 <웃음> 면 많이 넣으시거나 아니면 떡을 많이 넣으세요 와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이거는 와 맵, 진짜 맵지 않아 가지고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랑 고춧가루 팍팍 넣으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닭도 진짜 좋은 닭인가 봐 할인 닭이 역시 좋은가 봐육질도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게 와일품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집에서 냉장고 파먹기 할때 어, 안안 안 먹었던 야채 있으면 다 넣으셔가지고 맛있게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잘 먹었고요. 제가 원래 오늘 더 많이 먹고 싶었는데 내일 풀맛도 있어가지고 오늘 좀좀 좀 조절해야 돼. 어.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담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진짜 맛있었어요. 오 최고 최고.